h 나는 릴리야 m s t l n g I'm s t i a n 군 m Stingman. I'm Stingman. I'm Stingman. I'm Stingman. I'm Stingman. I'm s t i n g 회 a 회 I'm Stingman. I'm s t i n g m 이 n i 이 s 아, 무서워요. 지금은 싸워야 해. 후퇴하자! 경사들이여, 후퇴하라. 어, 나 혼자만, 나 혼자 후퇴해. 우리가 이길 것 같네. 나도 그런 것 같아. 경사들이여, 돌격하라. 제와 저도 싸워. 맞아야 우리가 이길 수있 이제 여기서 놀자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오 나는 오 꽃에 물을 줘야겠다 하지만 나는 꽃을 싫어해 와 미끄럼틀이다 한번 타볼까? 오 피시하네 미끄럼틀 타는거 너무 재밌네 컨트렛을 찾으러 가자